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이야기로서 미친 아파트값과 전세값 또한 아파트값이 떨어질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모두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강력한 여러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기만 해서 정치,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계속 오르기만 하는 아파트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과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대안 등에 대하여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즘 아파트 값의 현실에서 대해 얘기를 해보겠는데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의 아파트값이 이번주까지 6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가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 25평 아파트가 지난달에는 23억원에 거래된 후에 규제 이후인 이달에는 26억 5천만원에 매매 내어서 한달여만에 무려 3억원 넘게 뛰었다는 것이고 이외에도 송파와 서초구도 한달여만에 이내지 3억원씩 치솟았는데 이는 아파트값이 평당 거의 1억원 이상을 상여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파트값만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값도 마찬가지로 강남의 한 아파트인 경우에 25평 전세가가 몇달 전만 해도 9 내지 10억 원에 가까이 거래되었는데 최근에는 12 내지 13억 원으로 뛰어올라 몇달 새에 무려 2 내지 3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죠. 아,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미친 아파트값과 전세값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값이 2 내지 30억원이나 되고 심지어는 내 집도 아닌 전세값이 10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아파트라는 것이 좋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아파트를 선호하기는 한다지만 원래 모든 상품이나 물건값은 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한 값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값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금이나 보석과 같이 상품의 희귀성이나 가치에 따라서 원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아파트란 땅값에 건물값 그리고 일정 부분의 경비와 이익에 의해서 건설되는 상품인데 아파트가 뭐 금이나 보석을 갖다 붙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상품값이란 유사한 제품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집인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비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로서 이는 쓸데없는 거품 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쌀까요? 그것은 원래 아파트라는 것이 비싸게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다무고 같은 쓸데없는 거품이 잔뜩 낀 탓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땅값과 건축비, 경비, 회사의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 원가 외에도 시행사의 이익금,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 엄청나게 쏟아붓는 광고비, 또 모델하우스 등 홍보비,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분양 대행료 과다한 장식비와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또 건설회사의 분양가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 즉늘 문제가 되는 원가 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양하자마자 얹어지는 프리미엄이 엄청난 데다 또 요즘처럼 이유도 없이 한달 새에 2-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폭등 비용이 또 추가되니 아파트가 어찌 비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집은 땅값과 공사비 등 원가만 들어가는 단독주택 등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싼 집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파트란 편하고 살기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수요가 많다보니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흐름이 계속 뜨기만 할까요? 물론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최근 아파트값의 상승 원인이 실수요자들 때문이 아니라 시중에 풍부한 단기 자금 탓과 갭 투자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구와 가구수의 감소 추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또한 이런 점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이미 100%가 넘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10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의식 향상에 따른 주거 수준의 문제로 이는 시설 측면이나 심리적 만족도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아파트 구조는 개선해야 할 바가 많습니다. 그것은 개발 시대의 주거 환경보다는 주택 보급률에 치중하다 보니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기능, 즉 인간의 극히 필수적인 욕구만 충족시킬 정도인 현재 아파트 구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그렇고 또한 세대가 젊어질수록 집을 보유하려는 욕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이미 일본이나 선진 외국의 젊은 부부나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징후이기도 하며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의조와 부동산 대책 등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아파트 값은 언제라도 급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코로나 시대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우리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는 주거문화, 특히 아파트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도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탈도시화와 집단적 거주 형태인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홀, 지하주차장 등에서 문제가 많은 데다가 특히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아파트는 한계를 드러냈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추세로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집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3개짜리로 된 현재 구조와 아파트는 그동안에는 아빠들의 회사 출근과 아이들의 학교나 학원 등을 다니다 보니 거의 잠만 자거나 온 가족이 모여본 적이 없어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근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 가족이 거의 온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을 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어 무료하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심지어는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거나 온종일 집에만 지내던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더 많이 일으켜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나마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공간은 외부와의 완충공간으로서 바람을 쐬거나 간단한 운동 또는 여러가지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마저도 발코니 확장등으로 실내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최소한의 취미나 뭔가를 할수 있는 완충공간도 없어져서 이러한 구조의 아파트는 앞으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것은 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사실 시장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물건이 좋으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가격도 따라서 오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만큼 유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풍부한 유동자금과 실수요자가 아닌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나치게 아파트만 선호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도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래의 주거는 복잡한 도시가 아닌 곳에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이 새로운 주거수단으로 각광받을 대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좁고 답답한 아파트를 떠나서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바램이나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하는 데는 그저 먹고 자고 싸는 주방 침실 화장실만 있는 아파트보다는 마당과 정원 오디오룸 음악실 운동실 다목적실 서재 작업실 다락, 옥상, 정원 등을 갖춘 그야말로 경제와 문화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경우 강남과 인접한 판교 단독주택 등은 훌륭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는 웬만한 아파트 가격 아니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충분하고 특히 교통, 편의시설, 자녀교육, 부동산적인 장래성등 모든 점에서 서울이나 서울 아파트 못지않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더보기에 판교 단독주택을 소개한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폭등하고 있는 이 미친 아파트값과 전세값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 요즘 아파트값의 현실 두번째로 미친 아파트값과 전세값 세번째로는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 쓸데없는 거품 탓이다 네번째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 다섯번째로 코로나 시대와 아파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까지 상세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데 대하여는 각자의 생각이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는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행복을 가꾸는 공간으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에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